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탕후루와 과일 샌드위치 그리고 공차 밀크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탕후루는 만들까 하다가 몇번 제가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오늘은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과일 샌드위치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크림에 설탕 넣고 휘핑 촥 해줘서 생크림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과일 손질을 해서 재료 준비를 싹한 다음에 이제 금손인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크림 바르고 과일 싹고 덮어서 완성을 해줬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리고 밀크티는 오늘 달달한 것들과 먹을 거기 때문에 당도를 0%로 해서 블랙 밀크티로 주문을 해 봤고 펄은 두번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밀크티 먼저. 자, 그러면 사랑의 하트 먼저 먹어 볼게요. 진짜 맛있다 우와 와 진짜 고급진 생크림 케이크 먹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재료값 생각하면 생크림 케이크 가격 든것 같긴 해요 이거 과일을 종류별로 사야 돼가지고 근데 괜찮다 다음에 케이크 대신에 식빵 겹겹이 쌓아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딸기탕으로. 아니 일단 안에 딸기가 겉에 설탕 때문에 안달것 같은데 달아요 그 안에 그 딸기 육즙이 팡 터져나올 때그 달달함이 같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딱딱한데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탕후루 집에서 잘못 만들어 먹으면 거의 이랑 탕후루랑 누가 이길까 싸움하는 느낌으로 <웃음> 해본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어... 대결을 할것 같지만 제 이가 닿는 순간 어머나 바스드 딱부셔지는 약간 그래서 너무 맛있다 Wow. 뭐야? 귤 음, 아, 귤 너무 맛있는데요. 지금 달달달달 먹고 열을 딱 먹으니까 그 향긋한 기분을 싹 주니까, 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요. <웃음> 귤도 괜찮다. 음. 오늘 음. 음. 어, 밀크티 잘 어울린다 뭔가 이거 먹을 때마다 좀 깔끔 깔끔하게 입을 정리해 주는 게 확실히 있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와우, 과일 폭탄 샌드위치네. 엄마, 이거 좀보래 이쁘지? 어, 와우. 다 만들었어요? 우와, 이쁘다, 루나. 그건 뭐, 어떤 걸 만든 거야, 루나야? 꽃 샌드위치야. 꽃 샌드위치야? 응. 오. 뭐, 언니가 먹는 것처 웃기잖아. 먹는 게 웃겨? <웃음> 엄마도 이거 빵 좋아. 응. 왜?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웃음>